와, 또 들켰다. 대박! 우와, 이걸 찾네. 와, 야, 이거 나름 장관이다. 근데 <웃음> 여러분들 욕할 이유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이런 서버예요. <웃음> 지난번에 2K2R 이름을 이용해서 저를 테러했던 그 무리들인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뭔가 제가 눈길 한번 안주니까 약간 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기의 피 같은 시간을 갈아서 <웃음> 어떻게든 찾아낸 것 같네요 에이, 할 일이 많이 없구만 사실은 2K2R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테러 괜히 당하게 한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본인들 베이스 한번 투어나 뭐 이런 거 시켜드릴 수 있다 그런 연락이 왔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볼까? <웃음>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서버에 관련자분이 계시네요 2K2R 투어가 오늘 가능할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관련자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에 의하면 제가 가면은 위험하지는 않으려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기지를 방문을 언제 한 다음에 이분들 기지가 어떻게 숨겨져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배울까요? 아, 이 친구들 내집 찾으려면은 재방송 봐야 됐었을 거고 재방송 보려면은 유튜브 회원가입까지 했을 텐데 <웃음> 근데 생방송을 보는 것도 상당한 정성이거든요 사실 2B2T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냥 15분 컨텐츠일 수 있어도 저희가 막 이동만 한 40분, 50분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보는 정성 혹은 회원가입을 해서 지켜보는 정성 이 정도면 은 거의 나의 찐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와 이거 뭐지 근데? 이거 신기하다 설마 이 끝에 지용문이 어? 저거 뭐야? 오. 그러면은 저희 흑요석 이거 우리가 만들어본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지옥문을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고 한번 가보자 우와 그냥 정상지옥이다 하이웨이도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일단 여기서 방향을 좀 정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그냥 찍어서 정할게요 지난번에는 4일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한 7, 8일 정도 걸리게 해 봐야겠다. <웃음> 재밌다. <웃음> 나한테 한한달 쓰게 해 봐야겠다. 와! 죽어. 우와. 와, 죽을 뻔했다. 이동을 좀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어? 지용문 소리다. 그냥 나가 보자 이거 어? 지용원 소리 어디서 났는데? 이거 어디야? 네. 저기 있다 아 숨겨놨네 땅아 와야 기대된다 아 이거 끊어버리는 게못 오게 하려는 거는 아니고 의미가 없고 그거는 내가 앞으로 문을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흑요석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지옥문에서 나올 순 있잖아 그리고 아까 일부러 살짝 좌표 보여줬어 <웃음> 그러니까 어, 나를 쫓아오는 우리 친구들 또 결제해가지고 영상보고 꼭 찾아와줘 사람의 흔적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일부러 지옥문을 거기다 숨겨놓을 정도면 정착해서 살만하거든 지금 모양새가 여기 잠깐 주변 좀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멀리 안온 기분이라 조금 그러네. 엄청나게 큰 지하 동굴을 찾았어요 지금. 잠깐 이동 좀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 아까 땅굴에. 지옥문 있었거든? 그냥 거기 가서 지옥에서 좀더 이동하는 게 나을 듯? <웃음> <웃음> 여러분 비상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동을 끝마쳤는데 제 바로 아래 지옥문이 하나가 <웃음> <웃음> <웃음> 제 바로 아래 <웃음> 야 진짜 투비투티는 전설이다. 진짜 최케빈 투비투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컨텐츠야. <웃음> 진짜. 자 <진짜> 그리고 고맙다. <웃음> 근데 <웃음> 어, 테러해준 친구들한테 좀 고맙네. 어, 내심 좀 고맙다. 이번에도 진짜 꼭 찾아주길 바래. 근데 여러분들 댓글이나 뭐 2K2R 관계자분들도 그 친구들 닉네임이나 이런 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그 언급이 안 되는 게더 약이 오를 거야. <웃음> 그래서 더 나의 어떤 컨텐츠를 망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 언급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게 이제 규칙이에요. 나이 섬에서 살려 그랬는데. 이만한 섬이었네? <웃음> 나 여기 무인도에서 살까? 아 근데 그거 의미가 없는데 좀 대륙이어야 재밌지 이게 어 여기다 등대짓기? 여기에다가 진짜 수상 베이스 하나 지어놓는거지 그러면 배타고 지나가다가 어? 저거 뭐지? 하면서 올수 있는 그런 베이스 따뜻한 베이스 하지만 이제 저는 더이상 코리안즈 웜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웃음> 그렇지 이제 최캐빈 이즈 웜으로 갈게요 난 따뜻해 딴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따뜻해 이쁠 것 같지 않아? 저기에 이렇게 딱 등대 서있다 생각해봐 그지양 데리고 오고 싶어진다 약간 빨간색 양털이랑 흰색 양털 같은걸로 높게 진짜 감성있게 지금부터 2b2t 등대지기 최캐빈 크으 미쳤다 컨텐츠 괴물이다 그냥 싸가 직진으로직진으로싹가절대로 A와 D를 만지면 안된다 어어어어 어. 어. 어, 뭔가 어 잠깐만 내려봐 여기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이따가도 딱 손대지 말고 딱 출발해야 돼아 말이야 잠깐만 말보다 지금 당장 급한 건소 나는 지금 어머나 허허 정말 이 서버 호러야 와우 소소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리오렴 다와, 다와 다와, 올수 있는 애들 다와 한명 갔니? 에왜 그래? 친구야 왜 그래? 있잖아 여기 있잖아 너또몸 무거운 아이니 너? 가끔씩 몸이 무거운 아이가 있더라고 <웃음> 무시해버리네 이제 너라도 와봐 너라도 와봐. 아 정말 아무도 안 따라와 이제 아 진짜. 너희 도끼 보이냐? 너희 도끼 보여? 따라 올 거야 말 거야? 따라 올 거야 말 거야? 어! 그렇지. 꼭 이렇게 어 무기를 듣고 협박을 해야 한 틈간 오라고. 인마 <웃음> 말잘 들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리 와 그렇지! 양한 마리 하는데 하루가 지나네 <웃음> 양한 마리 하는데 하루가 지나! 됐다 됐다 됐다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와, 얘들아. 어차피 섬이니까, 어,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어. <웃음> 저기 삐죽 튀어나온 곳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이렇게 매립지처럼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얘네도 좀 키울 공간 마련하고, 이쪽은 이제 광산 입구 마련하고, 등대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높게 가고, 약간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눈딱 감고 진짜 섬한 번만, 저쪽 섬한 번만 다시 갔다오자 대륙 한 번만 어.. 대륙 한 번만 다시 싹 갔다와 나무가 또 없지 많이.. 어? 마을이다! 누가 쓰던 마을이다 어! 19년.. 에 17년? 11월 19일? 뭐야 6년 전이야? 우와... 6년 전... 대박... 어? 어? 마을사람이다! 미친! 이 작업을 해놨어!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타입 네임 히얼 1 타네히 타네상 왠지 일본어 같아 왠지 일본인일 듯 어? 나이스! 이걸로 빨간색 염료도 만들 수 있다 사탕무로 아리가또 타입네임 상 <목소리> 허! 미쳤고! 와야 이걸 해놨네 야 엄청 싸 싸기도 세개뺏기안 해. 와~~ 인챈트나 방금 잃었는데 이게 또 가능해지네 진짜 드라마다 드라마 석탄이 좀 만만한가? 석탄이 아니면 철류가 좀 만만하네 철 그죠? 석탄 18개가 제일 아 다른 거 열어야 돼? 다른 거 거래해서? 요거 한번 하자 이거한번 어, 훌륭한 거래 달성해가지고 한번 하고 팔 빼고 이거 왜안 해줌? 나 여기가 제일 싸다고 내가 알고 왔는데 해주삼 다이아 몇개 드림 그렇지 여러 주삼 아니 왜안 왜 해줌? 어? 와. 이거 철4 개잖아. 철4 개, 이거 레드스톤 하나잖아. 이거 어마 무지하게 교환하겠는데? 그럼 좀 손해보는 느낌이어도. 어, 열렸다! 그렇지,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 나이스. 야, 내가 살다 살다 2B2T에서 주민거래를 해보네? 요즘 <웃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이게?